연기 공부 사실 조언해 드리고 멘토해 드리는 게 끝이 없어요 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려 봐야 여러분들이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예술의 길에 혹은 그 어떤 연기자의 길에 있어서는 뭐 세반의 피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시작점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걸 시작하는 계기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딱 각도를 정하는 게 더, 정말 중요해요 지금 1cm 움직이는데 1도 각도 차이 나면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요 정말 서로 무한대로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가느냐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 들 아니다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모니터링을 할때 주연급 배우에 포커스를 둬서 주연급 배우 것만 따라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것만 하시니까 문제예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 내가 나한테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개선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연급 배우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연급들이 그냥 서 있는 거 주연급 배우가 무슨 대사를 할때그 뒤에 서 있는 배우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떻게 서 있으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연급 배우들 뒤쪽에 있는 엑스트라들이나 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나까지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제대로 해서 현장에 가서 내가 연기를 할때 욕먹지 않고 혹은 부담없이 연기를 하고 싶으면 감독 입장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연극영화과 지망할 때그 작품들을 분석해서 그 연습을 하죠. 그 연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품 분석이거든요. 작품 분석이잖아요. 작품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와 얼마만큼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그 장면 하나에 쓰랄기없는 사람을 감독이 집어넣지 않아요 다 돈이거든요 조연배우를 굳이 불러서 거기다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감독 머릿속에 있어요 그걸 감독이 연출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장면을 더 살릴 수 있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시장은 단역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해서 어 감독이나 아니면 그 작가가 저 사람 분량을 늘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게 뻔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서 어 스타가 되는 건데 그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뭔가 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할이 작아도요. 자기가 충분히 그 역할 그 장면에서 기억나는 사람이면 돼요. 그렇다고 그냥 얌전히 서있고 분위기만 맞추면 될걸 혼자 튀어서 뭐잘 보려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자기가 딱 하나를 제대로 보여줘서 그거 하나로 내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정석 씨가 어, 건축학개론에서 납득이로 떴잖아요 뭐그 전에 떴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 그 장면 하나만 가지고 물론 주연 배우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건축학개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일단 조정석이거든요 그만큼 그 역할이 주연 배우급도 아닌데 그 역할을 그 영화를 대표하는 사람 조동석씨가 된 거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건 요만큼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에 그 역할에 조동석씨가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더라면 그 장면이 편집됐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캐스팅이 됐다고 해서 스타가 되는게 아니고 캐스팅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게 아니고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얼마만큼 확대시키느냐는 아, 난 역할이 작아서 이번엔 별거 없어. 이거는 배우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연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도요, 재밌는 장면은요, 극대화시키고요, 재미없는 건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심하셔서, 주연 배우 따라잡기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조연 배우들이 얼마나 매력있게, 얼마나 품격있게 행동을 하는지, 그 주변 사람들, 단역 배우들은 또 어떻게 행동을 잘 하는지. 그래서 저 단역 배우가 한번 봤는데, 기억에 나오면 그 사람은 얼마 안 있다가 떠요. 저도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야저 사람 참 잘하네 저 사람 참 매력 있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뜨더라고요 아저 사람 잘 되겠네 왜냐면 한번 봤는데 계속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공부할 때 주인공 꺼에 너무 포커스 맞춰서 웅장하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조연배우들 많이 연습하시고요 그런 기회 왔을 때 그걸 그 사람들 못지않게 잘 소화하시면 감독이 그 다음 부릅니다 다시 아쟤 데리고 와 쓰자 쟤 잘하네 쟤 감각 좋네 조성석씨가 제가 볼땐 그렇게 뜬 케이스 같아요 정말 실력이 탄탄하게 센스있게 감각있게 자기가 만들어갈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런 역할이 주어졌을 때 10분 자기 능력치를 100, 200, 300씩 막더 끌어올려서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된 거고 물론 그 기반 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게 있었어야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편식하는 것 같고 너무 주인공 흉내내기 가는 것 같아요 기본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가장 낮은 것부터 차근차근 다 밟아 올라갔을 때 우리가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하는 건데 너무 섣부르게 처음에 입시학원에서 준, 주인공 대사를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연기는 그런 건줄 알아요. 사실 연기,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만날 연기는 그런 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연기 공부할 때 패턴, 그다 분배 잘 해서 자기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